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오토체스 도토체스 롤토체스 한때 체스 열풍이 불었던 시절 참 많은 게임들이 너도나도 자신 만의 세계관을 이용하여 체스류 게임들을 내놓았었습니다 덕분에 팬덤들끼리는 서로 베껴네 짝충이네 내가 하는 게임이 활났네 네가 하는 게임은 구리네 어쩌네 하는 썰전이 끊이질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체스류 게임들도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곤 있지만 각자 독자적인 노선을 잡고 업데이트를 이어가 개성적인 투체스 게임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체스류 게임이 포화되는 가운데에서 오늘은 조금 독특한 가... 아니 체스게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게임 자체는 여타 체스류 게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영웅들이 있으며 그 영웅들은 각기 다른 시너지를 지니고 있고 이 시너지를 조합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승률을 장치하면 되는 게임이죠 네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그 체스게임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버린 게임이라면 게임을 개발하지도 아무도 플레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롤토체스와 도토체스는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어서 본인들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웠듯 이 게임은 모드를 하나의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가지 모드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평범한 플레이들도 있지만 이 게임을 조금 취게 만들어줄 독특한 모드들도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터보 모드라는 모드는 기존의 체스 게임의 일부 단점을 수정한 모드입니다 체스류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6 8명이 동시에 최종 1인이 남을 때까지 전투를 벌이다 보니 1등을 한다는 가정하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드에서는 6명의 유저들이 참여하게 되며 11라운드부터는 기본 골드를 10 골드씩 지급하여 게임의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체스 게임에 익숙하지 않거나 한 라운드 라운드 골치 아프게 자금 계산을 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해야 하던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모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플레이할 수도 있으며 좀더 시너지를 과감하게 변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어 여러가지 전략적인 루트를 모색해볼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의 속도를 광폭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일반 체스게임이 30분에서 35분이 걸리는데 반해 터보모드는 15분에서 17분이면 게임이 끝나 밖에서 잠깐 플레이하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버 대작전 같은 경우는 체스 게임을 시작부터 뒤틀어버린 독특한 모드인데요 기존의 체스 게임이 체력을 사용하고 1라운드부터 차곡차곡 자원과 유닛을 모아야 하는데 반해 이 모드에서는 체력 대신 돈을 사용하게 되며 유닛 같은 경우도 시작하자마자 2성 3개 1성 5개를 랜덤하게 지급하여 완전하게 운빨 존만겜을 선사시켜줍니다 그러다보니 유저들은 기존의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덱이 아닌 완전히 처음보는 시너지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죠 게다가 체력 대신 돈을 사용하는 방식의 게임은 말 그대로 라운드를 패배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빼앗기게 됩니다 게임은 끝까지 승패가 갈릴때까지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총 4명의 플레이어들이 딱 10라운드까지만 플레이를 하고 그대로 게임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획득한 돈들은 그대로 들고 갈수 있죠 여러분이 롤에서 파란 정수 걸고 게임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거 여간 긴장되는게 아니거든요 실시간으로 내돈 빠져나가는게 보인다니까 그러다보니 이 모드는 모든 시너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거나 돈이 남아 돌아 유사 도박 좀 하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고인물들을 위한 컨텐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협동모드는 언더로드의 2인조 모드와 흡사하면서도 다른 모드입니다 두명의 유저는 하나의 덱과 시너지를 공유하게 되며 대기중인 유닛들도 서로 계속해서 교환을 할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히오스 초갈마냥 머리는 두개로 따로인데 몸은 결국 하나 가지고 싸우는 꼴이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부족한 유닛들을 요청하거나 내가 우리 팀에게 필요한 유닛들을 구매하여 넘겨주는 등 협동을 요구해야 하는 플레이입니다. 체스판에 올라오는 유닛의 수도 두 배로 늘어나다 보니 상당히 무거운 진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스류 게임이라는게 이거저거 익혀야하는 부분들이 많다보니 초보자들에겐 진입 장벽이 상당한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게임에서는 자주 쓰이거나 초보자들이 쓰기 쉬운 덱들을 미리 선택하여 오버레이 시켜주는 등 다양한 초보자들을 위한 편의적인 기능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임의 특별한 점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 시라노이마이와 사야마야 아테나 누님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덕분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그 익숙한 소리가 계속 들려오다보니 참 여러 의미로 학창시절의 킹오파 97을 즐기던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해주기도 합니다 일러스트와 스킬이펙트뽕은 떠블이고요 여러분 킹오파는 씹간지 오로치가 등장하는 97이 국룰인가시죠 아무튼 이 게임은 여타 체스 게임과 별반 다를게 없는 플레이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 아니야 시라노이 마이와 같은 콜라보로 인한 독특한 유닛들과 본인들이 만들어낸 여러가지 독특한 모드로 나름의 정체성을 만들어내 생각보다 괜찮은 완성도를 보여준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에 이거 그 중국발 짝퉁 오토체스 게임처럼 생겨서 리뷰 안 하려고 했는데 어? 플레이해보니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뭐 그랬다 이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